하이드랄 라이티스 플레이그라 불리는 엔티티는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백룸의 수역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나 오염된 웅덩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주로 곤충의 배설물이나 정화되지 못한 물이 여러 환경 요인으로 오염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생된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섞여 전염을 일으키는데 일상적으로 숨을 내쉬는 네 개체들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드물게 감염된 모기를 통해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보인 증상들을 나열하자면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 보안을 동반한 고열 복통과 구토 정신착란으로 인한 환각 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열한 증상들이 보인다면 하이드란라이티스 플레이그를 의심해봐야 하는데 총세단계로 보이는 감염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위각과 후각의 상실, 피부 변색, 호흡 곤란, 눈의 염증, 환각을 동반합니다. 그중 환각 증세에서 프런트 룸을 봤다는 방문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트로 인한 탈수 증세, 뇌출혈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바이러스는 몸의 장기 중 약해진 부위를 찾아내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가장 심각한 단계이며 많은 세포가 죽기 시작해 빠르게 괴사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단계부터 시작된 내출혈이 여러 장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혈전이 생기기 시작해 심장병으로 직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드라 라이티스 플레이그에 감염되었을 때 생존율은 16% 아래로 보고 있으며 병리와 함께 수분 공급과 충분한 휴식이 동반된다면 어쩌면 운 좋게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백룸의 많은 방어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가 비극적인 운명을 기다리며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